안녕하세요. 이곳은 의왕에 위치한 영일광고입니다. 현수막, 전광판, 전단지, 명암, 판촉물 LED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.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해주시면 친절한 상담 후 최선을 다해 제작해드립니다.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영일광고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